오늘 2016년 소나타 차량을 가지고 좋은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뒷범퍼와 이쪽 패널이 색상 차이가 있어요. 뭐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영상에선더잘 보이는데 이 정도의 색상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필 자체가 우리는 그래도 막 심하지 않은데? 오렌지필이 굉장히 심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광이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클리어를 뿌려준 것 같아요 많아봐야 한두번 정도 그리고 아마 초기에 이 작업 결과물을 받아보셨을 때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클리어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몇칠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광발이 떨어지거든요. 좋지 않은 클리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리어의 차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뿌려줬느냐의 차이, 에서 이런 결과물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물론 이제 공장 컨디션 클리어와 이제 페인트에도 이렇게 오렌지필이 있습니다. 어, 없진 않지만,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점점 이제 이런식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어, 이 페인트가 이 패널에 안 붙어 있어서 벗겨지는 현상이 지금 어, 나타나고 있어요 클리어가 두, 두껍게 올라가서 페인트를 보호해줘야 뭐 물론 벗겨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시간을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시간을 좀 어, 늘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 조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패널인데 벌써 이렇게 벗겨지고 있다는 것서 어쨌든 이 영상의 목적은 이런 저렴한 퀄리티의 작업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뭐 어디서 작업을 하시든 물론 이제 이런 제이 작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뭐 차가 오래되거나 음, 돈을 많이 투자하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뭐이 패널만 저렴한 페인트로 칠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값을 주고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어 사실 오래 가지 않을 뿐더러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올해 타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좋은 퀄리티의 페인트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페인트에 대해서나 아니면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에 남겨주시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